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1월 월간 견적입니다 근데 음, 월간 견적 짜면서 참 많이 고심했어요 이걸 과연 올려야 되느냐 아니 그냥 이번 달 사지 말라고 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근데 사실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네요. 우선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주의사항 한번 읊어주고, 이 힘든 시기에 <웃음> 견적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 영상 보실 때 적어도 본인이 살 가격대의 설명은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왜이 부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환성 어떤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스킵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팔 80만원대 산다면 여기에 관한 설명 정도 그런 식으로는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가 현 시점에서 1650부터 3080까지 전 제품이 품절입니다. 심지어 AMD의 뭐 5600이라든지 6800XT라든지 아니면 은 5700XT, 5700 이런 것도 다 품절이 나버렸어요. RX 570, 5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사실상 제가 뭐 골라드릴 수가 없어요 시장에 뭐라도 잡히면은 여러분 용도에 맞게 뭐 약간 비싸든 아니면은 마음에 안드는 물건이든 어쩔 수 없이 업어, 업어와야 됩니다 아 어, 그니까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사지 말라 그런거예요 여러분한테 비싼걸 일부러 사라고 얘기하기 싫어서요 이해하셨죠? 꼭 필요한거 아니면 이번달 진짜 스킵하세요 어, 뭐 세번째거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네번째 2월달 되면 그럼 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2월달에도 음, 사실 중국에 춘절이 있기 때문에 2주정도 중국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길게는 3주까지. 그래서 생산 중단이 되고 물류가 막혀버릴 겁니다. 대부분 컴퓨터 부품이 대만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몇전할 거란 얘기죠. 아참 그나마 희소식은 인텔의 11세대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이미 샘플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드만 적당한 시기에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래 3을 생각했잖아그거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 더 듣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의사항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40만원대부터입니다 40만원대는 이전에는 3200G를 넣었는데 3200G가 빠졌죠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정품은 품절이 나버렸어요 전부 품절이고 지금 멀티팩도 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기의 메리트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그냥 만백을 10,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분명히 3200G보다는 만백이 10, 약간 더 빠릿하게 움직이고요 물론 내장그래픽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어차피 이 가격대의 제품을 뭐 게임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용도 혹은 영상 감상용 간단하게 아니면 뭐 어린이 교육용, 인강 보기용 이런 걸로 쓸 거기 때문에 뭐 이걸로 쓰셔도 문제없다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조금 더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을 원하시면 싱글이나 멀티나 4350G 루나르 프로 가시면 될 겁니다 양자택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텔을 선택하셨으면 1번을 따라가야 됩니다 루나르 선택하셨으면 메인보드를 2번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메인보드는, 어, A520이, 뭐, 만배이 꽂히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루나르 4350에, 뭐, H410이 안 꽂힙니다. A320에는 안 써져요. a 3 2 0에는안 써져요. 루나르는 아직 A5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요거 꼭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인텔 만백을 선택하셨다면, ASUS 프라임 H410M-D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나를 선택하셨다면 기가바이트, a520m, s2h 쓰시면 됩니다 이 보드의 선택의 이유는 세 가지 포트가 다 있어요 dvi, rgb, hdmi 셋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모니터 쓰시든 어, 포트를 신경쓰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케이블 같은 거 이거 자기 모니터가 어떤 건지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제가 골라놓은 보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듀얼 메모리로 구성 안 하고 싱글 메모리 하나 꽂고, 8기가 하나 꽂고, 다음번에 업그레이드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 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분좀 적어요. 근데다가, 어, 싱글 메모리를 꽂으면 듀얼 메모리를 꽂은 것보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하락합니다. 뭐, 사용률에 따른데 3%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는, 웬만해서는 4기가 두 개를 넣어주세요. 좀더 높은 용량 필요하면 차라리 팔기가 두개 넣으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양쪽다 내장 그래픽 지원하기 때문에 에, 안 넣으셔도 되고요. SSD 같은 경우는 250기가 정도면 뭐 간단하게 사용도 쓰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윈도우 깔고 나면 한 150기가 정도 는남을거예요 어, 그래서 250기가짜리를 골라드렸는데 혹시나 나는 뭐 이것저것 조금 더 깔고 싶다 하실 분은 500기가 가셔도 좋습니다. 가격은 다소 3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이두 어, 제품 중에서 싼거 쓰시면 돼요. 이 사타 방식이고 2.5인치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스 500W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전력 사용량이 100W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걸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300W짜리나 400W짜리 파워 중에는 저가형이 멀쩡한 게 없습니다 멀쩡한 게 없다는 얘기는 분량률이 높다는 얘기고 오래 쓰기에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본 분량률도 높고 사용 중인 분량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00W급 정도는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AS 한 번만 받아서 3만 원후딱 나가잖아요. 어, 양쪽 태, 양자 택이라면 됩니다. 뭐 둘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닉스 루키 2만짜리 넣어 놨는데 뭐 여기서는 사실 케이스 제약이 거의 없어요. 저 작은 보드인데다가 뭐 특별히 뭐 그래픽 카드나 쿨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케이스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뭐 M60이라든지 우퍼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호환이 됩니다. 일단 음, 밑에 다시 한번 적어뒀어요 1 10, 1 0 0은 H410과 조합하시고요 4350G는 a 5 2 0과 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7은 내장 그래픽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루나르의 경우 웬만하면 윈도우 10으로 깔아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 순수 성능은 4350G가 소폭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던파나 아니면 카트라이트 정도는 돌아가요 근데 피파나 롤도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해야 되고 타협해도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 넉넉하게 잘 된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나마, 그나마, 루나르는 놀 정도는, 어, 럭저럭 잘 들어갑니다. 그림자 없이만 끄면요. 인텔 기준은 합계금액이 41만원 정도 하고요. AMD 기준은 합계금액이 45만원 정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무용 영상 감상용 PC였습니다. 그 다음은 7, 80만원대 인텔 견적인데요. 중저사양 게이밍, FHD에서 간단한 게임은 좀 즐기고 싶다 할때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피파라든지 뭐 롤? 배그는 조금 빡세요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간데좀 빡세고 그 외에 뭐 여러분 얘기하는 국내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어지면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고사양 스팀 게임 같은 건안들어가요뭐 삼탈워라든지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부족해요 사이버 펑크도 마찬가지고요 어 일단 CPU는 1100F를 10, 넣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300X가 나을까? 1100F가 10, 좋을까? 1100F가 10,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거든요 저번 달 대비 4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다만 벌크를 구매하신다면 를 음, 저번 달 대비 뭐 2만원 정도 차이로 그나마 가성비가 좋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3300X 넣으려다가 그냥 1100F를 10, 골랐습니다 어, 벌크 사시는 게좀 가성비가 좋아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되고요 어 케이스 아 케이스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419 m k 를 넣었는데 이게 d랑 뭐가 달라요 어 내장 포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만백 정도는 무난히 쓸수 있는 보드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좀더 좋은 보드 쓰시겠다 하시분은 b460 토피도 쓰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확실히 훨씬 튼튼하고 뭐 사운드 알렌도 약간 더 고급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 메인보드 가격이 크게 뛰죠 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램 8기가 2개 정도를 추천드려요. 4기가 2 개로도 되는 게임들이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요새 게임들이 어느 정도 메모리 많이 먹기 때문에 8기가 2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i5, i3까지는 2616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리 3200짜리를 사셔봤자, Z보드 쓰지 않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래 적어놨어요. 1650 슈퍼부터 1660Ti까지 전제품 종류무관 가격만 맞다면 사시라 마찬가지로 AMD RX 570부터 뭐5500 XT까지 종류무관하게 가격이 맞다면 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거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그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1650 슈퍼는 24만원 이하면 건지세요 그리고 1660 같은 경우는 3 1만 이하면 건지시고요 어,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33만원 이하면 건지시고 1660 Ti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하면 건지시면 좋습니다 어, 다소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학급 1000번대 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납품받는 단가 자체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마 좀 있으면 정상가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급하신 분들은 이 가격이라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래픽카드 다 빼버리고 사지 말라 이러고 싶었는데 또 그러다니 당장 써야 되는 분들한테 불편하실 테니까요 SSD는 40만원대하고 동일해요 사타 방식에 250기가 짜리 저렴한 거두개 두 넣었는데 어 참고로 BX500이나 웬디 그린은 쓰지 마세요 걔네들 컨트롤러가 너무 구리고 랜드 자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 한번뻥 나면 은돈뭐 만원 아꼈는 거 손에 고스란히 봅니다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시면 게임을 여러 개 까시겠다면 500기가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상승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 클래시 2 500이면 은 1660Ti까지 커버가 다 되고요 어 많이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은 FSP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마이께 제품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대로 잡아놔서 잡아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변경된 이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용량만 500W로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만 바꿨더라고요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 수정 안하고 놔뒀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하하 <웃음> 여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M60 메쉬를 넣었어요 요게 뭐 해치식스랑 아주 흡사한 케이스인데 약간의 나만 강판이 좀더 두껍고 그나마 어 호환성이 약간 더 폭넓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해치식스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M69를 좀더 추천한다 좀더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1100F의 게임 성능이 여러분 궁금하실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7700과 그러니까 7세대 i7하고 동일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 12만원, 사실 13만원에 가깝긴 합니다만 12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1269 슈퍼와 조합하면 어지간한 게임은 다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 다만 오션 타입이 조금 필요할 거고요 모니터는 FHD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렴하게 게임 좀 즐기고 잘때사퇴할수 있는 마지노선의 경적인데 사실상 그래픽카드가 아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견적으로 구매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나와 협력업체들은 그래픽카드를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뭐 주문을 넣으시면 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1650 슈퍼 기준 합격 금액은 67만원이고요 1660 슈퍼 기준 합격 금액은 74 1660 Ti 기준은 뭐 78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70만원부터 80만원 사이에 인텔 게이밍 견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80에서 150만원대 게이밍 pc에요. 요까지는 아직 살만해요. 비록 곧 있어도 아니 곧 있으면 11세대가 나오지만요. 만사베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소폭 올랐어요. 저번 달 대비 한 2만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아직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3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그냥 요거 쓰시는 게 조금 더 게임 성능이 좋거든요. 어, 그 밑에 거는 1600kf인데 1600kf는 꼭 벌크를 사세요 이게 정품하고 벌크하고 가격이 한 6만원 차이납니다 벌크가 가성비 훨씬 좋아요 다만 여러분이 비보드 사용할 때는 1600kf가 전혀 가성비가 없습니다 1 4 0 0 f 랑 비교했을 때단 7,8% 성능 차이로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고정도 높고요 게임 의 성능 같은 경우는 3%, 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2만원 투자할 값어치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10%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요 만약에 만유백 KF 쓰신다면 꼭이 Z 보드와 맞물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360 아니 3060 Ti나 아니면 주식 목적용으로 사용할 때 고를 때좀더 빨리 빨 타게 쓰라고 만유백 KF를 Z 보드와 조합에쓰라고 넣어놨습니다. 1400의 경우 인텔 기본 쿨러로도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트리니티 화이트 혹은 인어 아, 아이디 쿨링의 224 XT 베이징 모델 양자 태기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뭐2 4 XT가 조금 더 싸니까 저걸로 가시는게 가슴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 3번은 1 6 0 0 KF를 오버클럭에쓸때 넣으라고 골라둔 거고요 NFX 리큐맥스 240인데 ARGB 아니고 그냥 RGB입니다. ARGB는 품절이에요 저것도 만약에 품절이 난다면, 그냥 L240V2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순행은 조금 비싸서 88,000원 정도 하고요. 어, 공략을 쓰신다면은, 뭐, 요, 요가격이 앞에께 241 t 고요 갈로 안에 있는 게 서머레 트리니티 가격입니다. 보드가 같은 경우에는 B460M-A를 썼는데요. B460, 박렬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녀석이라서 골랐다 생각합니다. 연원도 다소 가격이 올랐네요. 한 5,000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토피도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이 좀더 고급진 보드를 쓰고 싶을 때, 바퀴포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토피도를 넣었어요. 어차피 스펙이 서로 비슷해요. 2.2가 z 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튼튼한 전원부에 큰 박렬판,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피도 가시면은 차후에, 사실 1,700F까지도 커버가 돼요. 어, 그런 것까지 쓸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에즈락의 스틸레전더도 드라이버 못쓸수 없는 튼튼한 전원부.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토피도랑 전력 공급치는 비슷할 겁니다. 어, 똑같이 좀더 나은 사운드와 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가셔, 2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거 서브로 적어놨는 에즈락과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스틸레전더보다 토피도가 불량률이 낮을 테니까 저는 토피도를 우선 추천 드리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KF 갈 때나 추천드립니다. MSI Z40 A 프로인데요. 얘는 전원부는 그리 좋지는 않은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레모버가잘 되는 편이라서 삼성램으로도 3 6 0 0 정도는 쉽게 높습니다. 이 밑에 ASUS 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는 음 적당히 레모버 되고 전원부도 튼실하고 방열판도 크고 차후에 뭐 i9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면 이번 보셔도 괜찮겠네요. 메모리는 그냥 삼선 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 밑에 게일은 어지간한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오버가 잘안 되니까. 다만, 이제 가격 차도 지금 얼마 안 나긴 해요. 만원 차이면 그래도 나니까, 여러분이 가성비 좋게 사겠다면은, 게일 뭐, CL19 2666램 쓰시는 거 뭐라 하진 않을게요. Z보드 말고, 요 앞에 보이는 B460 보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이제 가격대가, 나뉘는 건 여기까지는 곤통이고 밑에부터 이제 크게 가격이 나뉩니다. 그래픽 카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나뉘는데 80에서 9 0사이까지는1 6 5 0 슈퍼와 1690 Ti 사이의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무관하고 가격만 맞다면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1 6 5 0 슈퍼 같은 게 24만 이하면 사셔도 될것 같고 1660은 31만, 1690 슈퍼는 33만 어, 1160 TI는 35만 이하라면은 여러분이 사볼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것들 가격 소폭 올라서 기존 가격이랑 다를 거예요. 이거 올린다고 이미 그 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요, 요 이하 가격일 때 한번 어버봐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급하면 그냥 다음 달, 다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좋아요. s 어, s d 같은는 웬디 블루나 그 마이크론 MX500을 넣었는데 얘가 제가 아지노선이라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어, 용량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5 0 0기가1테라로 늘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쓸만한 SSD예요 사타 방식이고요 환성에 문제는 없겠죠 마이크론 X 크리스트 500 정도 되면 은 지금 1 4 0 0에 169Ti까지도 조합했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쟤네들 다 합쳐봤자 뭐 300W 안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어요거 쓰시거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은 FSP 하이퍼 케이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치6 플렉스 메시요거는 MATX 보드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B460 M-A랑 조합할 때 사용하면 좋은 케이스고요 혹시나 토피드로 사용하시는 분은 요 S700 엑스프레소 CT 블랙이나 아니면 M60 메시 블랙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0벽 썼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 편집도 괜찮고 포토샵 쓸 때도 괜찮아요 포토샵이 6코어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하이퍼스레딩은 실제 물리코어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6코어 빵빵하게 있는 애들 쓰는게 쓰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은 여러분이 1660 이상으로 사셨을 때백은한번헌 디비전, 로아 등등을 어느정도 옵션 타임만 하신다면 프레시에서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만, 사백 F의, 1660 조합이었습니다. 어, 총 액수는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요. 1650 슈퍼 쓸때 78, 1660 슈퍼 쓸때 87, 어, 1660 TI 쓰시면 거의 9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네요. 어, 그럼 저는 그거 조금 더 높은 거 쓰고 싶은데요. 어, 그런 분들은, 삼, 3060 TI를 쓰시면 돼요. 제가, 아, 어, 그냥 3060이 1월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이제 춘절이 지나고 난 뒤에 3060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60 울트라로 나온다던가 여튼 그래서 당장에는 만약에 사려고 해도 3060 TI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 저것도 지금 채굴에 다 끌려가서 물건이 없어요 내가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정말 구하기 힘들 겁니다 급하신 분들은 못볼수 있나요? 약간 비싸더라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종류 갈지 않고 아무 306권 티아나 꽂아 쓰시면 은 쓰실 수밖에 없겠죠 <웃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종류무관하게 이거 고르시고 10400 쓰시면 은 조금 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구하기 쉬운 건 사실 3070이거든요 저는 10400이 3070 조합을 권하지는 않지만 어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 CPU의 성능이 낮아서 그래픽 성능이 최대로 안 나와요 어쨌든 요거로 짜셔도 뭐 QHD 모니터거나 아니면 아주 고사양 게임 할때 풀어보실 때는 그나마 커버가 좀 됩니다 요 두개로 알려드릴게요 5600은 일단 지금 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구해보라고 넣어놓은거예요 세가지 넣어놨고 밑에는 예상가격입니다 요 사이 안에 아마 팔거예요좀더 비쌀수도 있고요 SSD는 PM981A를 추천드려요 이제 요정도 끝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투자한 본트,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내지만 뭐 게임 로딩이 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라 데이터 전송이 약간 더 빨라지는 PM981A를 추천드렸고요 어 나는 병행수입 말고 정품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구축은 그냥 에보 쓰세요 에보 플러스는 돈값을 못하거든요 한 만원 정도 비, 더 비싼데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빠르고 랜드만 다르고 컨트롤러가 똑같아서 그래요 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예상 예산... 난좀 빡빡한데 잡으면 안 될까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나 마이크론 MX500 쓰시면 되고요 파워는 여러분이 음, 5600 XT 혹은 그3060 Ti는 여기 좀 쓰기 그래요 5600 XT나 3060 나중에 그냥 나오, 2월에 나온3060 그거 쓸때 그때 정도까지만 요 사이에 650에서 6 0 0 0짜리 파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 케이스는 여기서부터는 이미 풀 ATX이기 때문에 요둘 중에 하나 추천드릴게요. S700이나 h 8. 진짜 예산 빡빡하면 M60.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알고지 미니 가시면 안 돼요. 어, 미니는 풀 ATX 보드가 바뀌지가 않아요. 공략 쿨러 썼을 때는 요 에스프레소 S700이 좋고요. 여러분, 수냉 쿨러 2열짜리 쓰신다면 h 8이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생각해 주시고요. 3060 Ti를 사용한 견적은 2080 슈퍼 전세대 제품하고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진짜 게임의 성능은 깔끔하게 잘 뽑힙니다 프레시대에서는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어, 프로브로 한 60프레임 정도 다 나오는 편이에요 AAA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1400에 3060 Ti 좌기에 공랭을 받고 쓰신다면 대략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음, 만약에 3070을 박아 쓴다 그러면 이 옆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1600K 그리고 MSI Z490A 프로 거기다가 3070넣고 1600KF 오버하면은 3070넣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성능이 크게 안떨어져요. 똑같이 PM981 쓰고 그리고 750W급 혹은 700W급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60Ti나 70이 650W 정도를 권장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둘이 거의 비슷하게 전력 소비를 해요 한 220에서 250W 가까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CPU 죠 오버하면 한 130, 140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미 400이 넘어가죠 어 용량이 1,20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추가 하드라든지 아니면 은 여러 가지 펜을 달았을 때뭐 합치면 은500 가까이 쓸 수도 있겠죠 피크치가 아, 물론, 게임할 때는 피크치가 안 터지기 때문에, 한, 400? 350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것도 1600KF 오버하고, 상무치고 넣었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파워를 약간 넉넉하게 가라고 여러분한테 넣어놨습니다. 이게, 음, 국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싸구려 파워에, 어, 60ti나 70 쓰시는 분들이 해외에서는 파워가 탄다든지 아니면 은알수 없는 꺼짐 증상에 시달린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스탠다드급에 좀 괜찮은 거7 0 0 정도 추천드릴게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usb에다가 막 난방기 꽂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주세요 차 위에 또 업그레이드 하기도 용이할 거고 파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소음에 크게 안 시달려요. 고주파음이라든지, 파워팬 소음요. 이 여튼, 이렇게 쭉 짰을 때, 1600K 3060Ti Z495 조합으로는 148만 5천 정도 되고요. 저거를 이제 70으로 바꾸면은, 대략 10만원 정도 더 올라와서, 158만원, 거의 160만원대 가격이 될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3070을 선택했을 때, 했다. 그럼 그게 시질적으로 전세대 2080 Ti랑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다 1600K 모바가 했다 그러면은 어, 그래픽카드를 어지간해서는 뭐 5600X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 쳐줘요. 대충 한 3, 4% 쳐질 정도로 레모버가 하셨으면 어, 그 정도니까 뭐 나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게임 머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좋탁 하기도 좀애매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5600X에, 어, 3070, 그, 견적을 내도 1 1 0만 170만 사이에 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공7공을 정상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 한, 한해 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정상 가격에 못 구한다면, 힘들겠죠. 어쨌든 지금은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인텔 터 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AMD 감 보죠.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5800은 어제 한번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5800의 물량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꽤나 들어와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번 달 72만원인데 지금 64만원에서 62만원 사이 정도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가성비 안 좋은 건 똑같아요 5600X도 멀티팩인데도 가격이 은근슬쩍 올랐죠 지금 이게 샵더나 기준이라서 여러분한테 좀더 높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좀싼 업체 잘 찾아서 사면한 40만원 39만원에서 살수는 있어요 5600은 어쨌든 이게 두 개의 게임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뭐 게임을 두개 이렇게 띄어서 아니면 방송도 한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5800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5600으로 가주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랭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온도가 좀 높게 찍힐 거고 어, PBO가 약간 낮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PBO 이네이블로 바꿔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 그런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순행으로 가시면 좋겠죠 2열 순행 정도만 가도 5600X의 발열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왜? 70W가 잘안 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추천드려요 요새 리안니가 조용하다고 많이 쓰는 편인데 소음에 조금 민감하시면 은이 순행 중에서 그나마좀 조용한 갤러헤드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네는 품절이 자주 나요 가격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추천은 A520M 플러스입니다 아니 이거 왜 추천해요 B450이 좀더 낫잖아요 이거 PBO도 안 터지는 보드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B45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상증상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거기다 좀 인기 있는 제품 있죠 어 터프 프로 S 같은 거 그런 건 품절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하고요 굳이 가겠다면 은 터프 B450 터프 프로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어, 특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못하신 분이 워낙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a 5 2 0 m 가는게 좋아요 어차피 뭐 PBO도 안 걸고 쓰실 거아니요 그런 컴닛이들은 PBO 기능이 없어서 아주 고부하에서는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게임용대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어, 컴좀 아시는 분4 5 0 가시고 잘 모른다 하신 분은 a 5 2 0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보드 쓰고 싶은데요 이거 CPU가 4 0만원짜린인데1 0만원짜리 아, 보드 좀 그래요 하시는 분은 어, 기가바이트 B50, 어스 엘트 가시면 됩니다 이게 PC 디렉트께 19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j 시형께 23만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PC 디렉트 거는 제가 살려고 보니까 어, 총판에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j 시형 거만 받아와서 제가 판매를 하는 중인데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PC 디렉트 사는 게좀 저렴합니다 3번은 사실상 여러분 못 구하는 제품들이에요. 게임 엣지, 터프, 뭐, B50, 터프 플러스, 거기다가 박교포, 뭐, 스트릭스 A, 이런 거. 어, 다 괜찮은 제품들인데, 싹다 품절이에요. 아, 참고로, 스트릭스 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텔 랜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가 랜을, 5기가 랜 뭐, 이런 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1기가 랜 이런 거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야지 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어, 근데 요앞에 애들 박교포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나 게임 엣지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고 전원부다 튼실한 제품이라서 혹시나 구할 수 있다면 한번 사볼만 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얼어서 엘리트 밖에 없더라구요 램 같은 경우는 에 삼성램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게일램 여기서는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다만 왜 넣어놨냐면 은 허그 나는 램오버 할줄 모른데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저 게일램 그... 크리스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200짜리가 꽤나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삼성 램보다는 만원 정도가 싸죠. 똑같은 16기가 기준으로. 이거 그냥 꽂으면은 여러분이 뭐 오버 안 해도 320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레모버 조금이나 할줄 알거나 아니면 제 영상 쪽 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레모버가. 앞에 거2666램 사서 오버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램 3200짜리 산다고 레모버가 특별히 더잘 되는 거아닙니까 그냥 2666램 쓰세요. 밑에 G 스킬은 추천하진 않아요. 네, 플레어 이 엑서 쓰시면은 아마 3600이나 3733은 쉽게 오버할 수 있어요. CL16, CL14 사이에서요. 보드에 따라서 뭐 16으로 써야 될 수도 있고 14에 쓸 수도 있긴 한데, 좋은 수동 오버. 신경 좀 써서 시스템 짜실 때 한번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구려요.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픽카드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국 견적이 바뀌는데요 3060TI를 정상가격 정도에 사신다면 150만원 견적이 될거고 3070을 사신다 갔을 때는 한 160만원, 170만원 견적이 되고 3080을 사신다면 240만원 견적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어 여러분이 아는 가격, 특가 가격 같은건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특가 할 리가 없어요 왜? 특가 안 해도 잘 팔리거든요 지금 채굴 때문에 그냥 막 웃던 주고 사겠다고 채굴자들이 줄 서있는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픽카드 못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사재기 하시는 분도 있고 대팔리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쳐있어요 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굴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3080한테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사서 대팔리 하신다든지 아니면 해외나 국내나 물량이 없으니까 높여 팔려고 시장에 안 내놓고 중고나라로 던지는 업자들도 있거든요 이런게 다 겹쳐가지고 이 물건들 다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종류 무관해야 적어 놨습니다. 가능하면 적어 놨지만, 이런 인기 제품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적어 놓은 가격, 한도 안에 있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이 가격도 넘어가 버리면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어, 3080 14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최상급 제품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 어지간해서는 11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제품 여러분, 사실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원 제품 업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사실 업자들도 지금 물건을 못 구해서 다른 업자한테 사오는 판고 있군요. 저도 이제 뭐 컴퓨터 막 새로 고침 누고 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하, 참 사기 안 좋은 시기인데 일단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밑에 대략적인 사면 되는 가격 같은 걸 적어 드렸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저좀 그래요. 어,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 PM98A가 가장 가슴비가 좋습니다. 다만, AS 기간이 다소 짧은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찝찝하시다면 구치고 에버 쓰시고요. 에버 플러스는 많은 더 줄만한 값어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추천 목록에 안 넣어놨습니다. 랜드만 다른데 쓰기 속도 미묘하게 차이 나고 사실 일반적인 속도는 대부분 다 읽기에서 여러분이 판가름 난다 보시는데고게 거의 똑같거든요. 구치고 에버 쓰시면 될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60Ti나 70 쓰실때는 650W 쓰셔도 돼요 다만 이거 어, 잘못 적어놨는데 스탠다드 쓸 때는 그냥 700W 쓰시고요 여기가 60Ti와 70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전기세 좀 신경쓴다면 은제 생각에는 골드 급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소닉 골드 골라주면 은뭐 한소리들 수도 있는데 시소닉게아시다시피그 보호회로가 적동해서서 어 꺼짐 증상이 있었다는건 그거는 3080에 이제 1 9 0 0 이런 좀 고사양 조합일때 뭐 8억원 썼을때 가끔 생기던거고 사실 제가 시소닉제품 오랫동안 팔아왔잖아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견적이 넣고 팔았는데 저는 그 AS가 딱 한건 있었어요 딱 한건 딱 한꺼 있었으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팔란는데 수가 천 개가 가까이 될 텐데, 시소닉 브론즈랑, 그, 750 골드랑, 650 골드랑, 뭐, 850 골드 다 합치면요. 천0트까지싹다 합치면 그동안 팔았는 게그 정도 될 거예요. 천대 쪼오반가, 한800대도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100대는 팔거든요. <웃음> 아, 일주일에 참, 한 달에, 한 달에 100대는 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GM70 써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좀 찝찝하다고 하시면은, 음, FSP G 프로 o 750 쓰셔도 돼요. 안크은왜 뺐어요? 저번 주에는 들어 아, 저번 달에는 들어가 있던데, 안크 품절났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하여튼 양자 택라하시면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 스탠다드 쓰셔도 되고. 요것도 이제, 3060ti나 307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3080 쓰신다면, 이쪽 보세요. 지금, 골드급에서는 그렇게설살 만한 게 GX850 정도고, 요거는 한 17만 5천 정도 합니다. 어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시다면, 마이크니스 아스트로 플래티넘 850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서파 오임이라서 얘네가 QC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 분량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플래니까 효율이야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튼, 80은 이쪽하고, 70은 이쪽하고, 60은 이쪽으로 가주면 게 좋겠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S830, 뭐, 3100M, 그리고 d x 2이셋 다, 2열 순행, 3열 순행 장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그냥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조립 필요성이 가장 좋은 건 3100M이고요 그리고 좀 이쁘고 쿨링이 괜찮은 거 그거는 d l x 2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펜 불량이나 다소 그펜 소음이 조금 있어요 S8선 같은 경우는 풍량이 좀 약한데 대신 비교적 좀 조용해요 그리고 좀 저렴하고요 여러분 취향이나 예산에 맞춰서 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거는 5600X 플러스 3060 Ti인데 한 150만 정도 나옵니다 공랭 아이디 쿨링 2 4 x 썼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1 7 0 0 k 를 앞두하는 게임의 성능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1 9 0 0과도 비빌만한 높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5600X면 사실 308까지도 커버될 정도로 게이밍에서 좋은 CPU라 3060ti와 궁합은 더할 나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어, 요 정도면, 이제, FHD는, 이제, 뭐, 프로브를 해도 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어, 괜찮아요. 어, 두 번째는, 5600X 플러스 3070, 거기에다가, b 5 0에다가 NMX 쿨러 썼는 건데, 여기는 이제, A560 썼는 거죠. 한, 190만 정도 합니다. 3070, 70만원, 75만원 한다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고급보드까지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팍 뛰었는데요 음... 예전에 2080Ti랑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 정도 되면 이제 QHD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션 어느 정도 타입하면 은 고사양 게임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 다만 4K를 사용하기에는 아, 사양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뭐 5600X는 아시다피 뭐 5900X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공측의 성능을 거의 풀로 잘 뽑아내주는 견적입니다 고옆백 거는 이제 80 넣었을 때 기준이죠. 5600X에. 그 2열 순행하고 850 파워 넣었을 때 기준인데요. 이제 240, 250 가까이로 확 뛰었어요. 지금 상호8 0 가게 아주 비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살려고 그러면은 하급도 막 110만원, 115만원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나마 좀 양심적인 가게에요. 양심 없는 가게는 하급, 중급도 1 3 0만1 4 0만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 정도 줘야지 5600-3080 조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850 파워 적당히 쓸만한 골드급 다 품절나고 진짜 막 잘만 이런 데 있자, 있잖아요 사실 언제 부도날지 몰라서 쓰기 애매한 그 골드급이나 아니면 좀빈인기브랜드의 골드급 그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 쓰려고 그러면 은 파워에서도 또 예산이 한 20만원 들어가 버리고 어, 그래픽카드 가 미친듯이 올라 버렸고 그래서 200만원 중반때까지 나옵니다 물론, 게임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견적입니다. 저걸로 가면은, 현재는 가장 비싼 게이밍 제품 들고 와도 10% 차이가 안 나요, 프레임이. 진짜, 진짜 좋은 견적인데, 게임할 때는. 사실 사기에 안 좋은 견적이죠. 이거, 당장에, 내 기억상에 저번 달만 해도 220만 원이면 짰던 것 같은데, <웃음> 10% 넘게 가격이 뛰었어요. 아, 진짜 컴퓨터 여러분한테 팔, 팔기에 좀 내가 어려운, 그런 식이에요. 상업팔은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뭐 구했다 한들 몇개못 구하니까 제가 제가 조금 판단하더라도 여러분이 땅과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파워가 지금 싼게 없지 싸고 좋은 게 없지. 그런데다가 CPU 가격도 소폭 올랐지. 메인보드 가격도 소폭 오르고. 내가 지금 오늘 테스트 그 확인하면 다 봤는데 램도 올랐고, SSD도 올랐고, SSD 5천 원 오르고 램만원 오르고 그래픽카드 10만 원 오르고. 보드도 2만원 오르고, CPU도 2만원 오르고, 쿨러는 뭐 거의 안오르긴 했던데, 케이스도 거의 그대로고, 진짜 7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그러니까 본체 맞추는데 들어가는, 그 중에서 6개가 올랐어요. 진짜 안 좋은, 안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사야 된다면, 이 조합은 괜찮은 게임인 조합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AMD도 넘어갈게요. 자, 인텔은 설명을 생략할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인텔, 나는 머리 깨져도 인텔 가겠다 하신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짜놓은 건데 이거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시, 영상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11세대 땡겨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11세대 지금 예상 성능이 일단 10세대는 확실히 게임의 성능 밟아나 밟아 까요 밟아 가고 그리고 젠 3하고도 게임의 성능이 노멀할때 비슷하고 레모브 하면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 성능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루머 같은 경우에는 팩트일 확률이 높아요 왜? 실제로 엔지니어 샘플이 국내에도 들어왔으니까 해외에도 풀려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는 비밀인데 그래서 저도 조금 일찍 받아볼 것 같습니다 생방에 몰래 몰래 팁을 살짝 살짝 줄텐데 물론 게이밍에만 좋습니다 11세대는 11세대는 작업에는 좋기가 어려워요 코어 숫자가 두 개가 줄었잖아요 최상위 제품이 밑에 제품들도 뭐클럭만 조금 올랐지 코어가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밍에는 이제 다시 왕자의 자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제가 인텔 최고급 PC 사시는 거는 어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뭐티 성능이 필요한데 하면 당연히 AMD 가는 게 맞고요 어 나는 게이밍 성능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럼 12세대 보는 게 맞잖아요 일, 이렇게 짜놓긴 했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7의 애플을 벌크를 집어넣어도 가격이 답도 없고 벌크 뭐 벌크 거의 40만원 에요 만구배 F 벌클 넣어도 5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로 막 쭉쭉 짜봤거든 짜보니까 와 저번달 대비 있잖아요 20만원 올라갔고 이것도 사실 벌크 넣어가지고 저번달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찍혀요 살기에 좋은 시기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냥 오버 안하고 오버 안하고도 만0 0 KF랑 비슷한 게임의 성능 나오는 똑같은 조합이 보시다피 AMD로 가시면 5600에 3070 가면 되거든요 보드 좋은거 넣고 수냉쿨러 넣었는데도 얘는 190으로 커버돼요 근데 얘는 200이 넘잖아요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멀티 성능 10% 좋고 게임 성능 조금 처지거든요 이램 오브 한다더라도 4400까지 땡기지 않는 이상 못들어가는데4400 땡기려면 또 여기서 10만원에서 15만원 더 깨져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가세요 이걸로 가시고 인텔은 아, 그럼 난시성적 무시하고 내갈길 가겠다 하신 분들 이 견적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AMD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MD 견적 280부터 500만 견적인데요. 일단 현존하는, 그니까 러 오버를 안 하고 썼을 때 가장 게임의 성능 좋은 CPU는 5900과 5950이에요. 그, 지금 대탑 쪽에서 현존하는 곳에서 가장 머티 성능이 좋은 것도 5900 아니면 5950이겠죠. 어, 5950이 물량이 안 풀려서 사실 사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도 풀릴 때는 정상가로 풀리더라고요 한 110만원 정도만 살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5 9 0 0 같은 경우는 지금 6 8만 사는 건 사실상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74만원, 뭐 75만원 뭐 비싼 데는 82만원 정도 팔던데 아직까지 75만원, 14만원 판다는 가꽤 많으니까 그 가입 기준은 제가 매겼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일정치 않은 거고요. 나중에 뭐 적당히 많이 풀리면은 정상가가 될것 같긴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2열 순행으로도 어느덧 커버가 됐는데, 뭐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등급에 맞게 3열 순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처음에좀유화하시다면 리안니꺼 가시고, 적당히 AS 길고 가성비 좋은 거, 모든 면에서 8번 미인인 거 쓰고 싶으면 X63 쓰시고요. 나는 가성비 가장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리큐맥스3 쓰세요. 여기서 더 낮추면 안 돼요 하신 분인데, 내가 여기서 더 낮춘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NMX를 가야 5년 AS를 해줘요. 그리고, 저게 그만쌓 싸요. 5년 AS 해주는 거서 12만 얼마 정도 하니까. 거기다 성능도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보고, 밑에 2, 3번 예산에 따라 맞춰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가이트는 아스스 프라임 프로 넣어놨는데, 지금 이 프라임 프로가 판매물이 120개 정도니까, 얼마 안 있으면 품절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은 터프프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도 지금 품절 상태고요 못 구하시면은 음... 애절하게 피지보드나 아니면은 사실 B550 어로스 엘리트에서도 5900 정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590도 여러분 뭐 별따로 수동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B550 어엘에도쓸 수가 있어요 전원부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보드니까, 비싼 시 p 니까 비싼 보드 쓰겠다 하신 분은 그냥, B50, 어로스 마스터 쓰면 될것 같아요. x 5 7가어로스 마스터나, 아니면 다크 히어로가 더 좋긴 한데, 얘네들은 품절이거든요. 음? 구할 수 있으면 얘네들 가도 좋겠죠. 아, 확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X570, 타이치 가세요. 지금 X570 중에서 확장성도 좋고, 그나마 넉넉하게 물량이 있는 애는 저 정도입니다. 뭐, 강력 추천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전원부라든지 이런 게. 네, 어쨌든 확장성은 좋아요. 포트가 많습니다. 사타라든지 US라든지 이런거 램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 게임 용도로 가기에는 좀 삽질이거든요 5600 쓰고 말지 그러니까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거기 때문에 일단 16기가 두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동오버 하시겠다면 은 요거 좀 비싸지만 어, G스킬 메모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c l 1 4 3 2 0 0짜리요 어? 이거 그냥 CL16짜리 가면 안돼요 그게 더싼것 같은데 그러면 수동오버하기 좀 어려워져요 어, 저번에는 3700XMP 넣었는데 이번에는 왜 없어요? 3700XMP 메모리그지스켓금은싹다 품절 났더라고요. 뭐네오시라든지 아니면 그냥 네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트라이던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요.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는 종류무관해요 여러분 못 구해요. 이거 진짜 물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중에서 고르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거 못 고르시면은 종류무관하게 무관하, 무관 아무거나 또 고르세요 지금 당장 급해서 살려고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당장 급한 분 아니면 뭐다? 2, 3개월 전부 봐라 상업파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무관이에요 이제 터프 같은 거안 적어놓을게요 <웃음> 여러분 못뭐 구할 거야 없어 없어 GPGPU의 경우는 아무 3090 300은 그래도 좀누군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스스 거 빼고는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그 중에서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 쓰시면 되겠죠 뭐 갤럭시 EX 쓴다든지 아니면 좀 싸게 쓰고 싶으면은 뭐, 블랙 에디션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울트라도 아직 물건 있는 것 같고. 여튼,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는 그냥 종류 무관, 어 사이트 무관, 여러면 구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저렴한데 찾아서 집어넣고 사세요. 어, SSD 같은 경우에는, 뭐, 970 에버를 위로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 가격 중 되면, 이미 300만원에서 500만원 견적인데, 만원 이만 아끼게 또, PM98A 넣는 것도 웃기거든요. 왜 그래서 그냥, 정품 구축가 앱을 넣었고 용량은 1테라 원하시면 1테라 넣어도 되고 2테라 원하시면 2테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 아스트로 플래티넘을 넣어놨는데 이게 서파 OM이라서 어, QC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서파끼 그렇거든요 근데 다 플래티넘이라서 당연히 용량 걱정이나 뭐 파워 출력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 시소닉 g x 시스 쓰면 좀더 경제적일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안정적이고 쓰고 싶다 하면은 델타 거, 차하또짜에 쓰시면 됩니다 델타가 수입사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얘를 좀 찝찝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플로우가 이제 수입사로 바뀌었거든요 프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느 규모가 되는 회사니까 뭐1 4리이 다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비록 메시파이2 엑셀이나 디파이7 엑셀 넣어놨지만 굳이 이거 안 쓰시고 뭐 1200m이라든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m 3100m 아니면 DLX1 같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확실히 확정성 좋고 마감 좋고 소음까지 잘 잡아주는 케이스로서 여러분한테 어차피 비싼 제품 좋은 케이스 한번 추천하자는 취지하에 넣어놓은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환상종의 <웃음> CPU <웃음> 사실 그래요 5900이나 5950원 환상종의 CPU라서 아 게이밍 뭐 작업 뭐 양방 다 좋은데 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우스갯소리 적어놓긴 했는데 그리고 어, 3070원 짜도 거의 280만원 300만원 가까이 나올거고요5 9 0 0 넣으신다면 그리고 5900에 3080원 짜면은 어, 300만원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5950에 3080 넣는다면은 40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 보드도 비싼거 넣어서 그래요 트윈램하고 그게 5950에 3090에 요 튜닝랜드 비싼거 오로스 마스터까지 조합한다면 500만원 미친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굳이 비싼거 안쓰도 약간 커버된다고 말씀드린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쓰실분들은 590에 B50, OL받고 거기다 좀 좋은 수냉쿨러 3열짜리 하나 박아주고 어, 케이스는 3100M 가고 파워만 좀 넉넉하게 쓰시면 커버가 되긴 해요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까질거예요 3090에 여러분 590X 쓰더라도 400만원 정도에 짤수가 있는거죠 그렇게 사실 사기 안 좋은 시기라서 여러분한테 사지 말라고 말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견적을 한번 완성해드렸습니다 이 견적같은 경우에는 2월가도 크게 바뀔게 없을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물량 조금 넉넉히 있는거 제가 골라드리기도 했고 2월 된다고 그래픽카드가 넉넉하게 풀리진 않아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안풀리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채굴, 사재기 이 사재기는 왜 하냐면은 용산에서도 사재기를 해요 왜 장사하려면은 2월을대비해야 되는데 2월에 춘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픽카드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사두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는데 근데 큰데는 박스 단위로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쌓아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은 2월까지는 절대 없기 때문에 왜뭐한달 내내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갑자기 구하기, 구하기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하신 분 아니면은 3월까지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급하신 분은 일단 그래픽카드 는 종류 무관 없이 무관하시 무관하게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그 성능에 맞는 거 그나마 좀싼 거를 사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견적은 제가 짜드린 거에 맞춰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1월 견적 함께 달려왔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짜는 게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진짜 이번 달은 생략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장사하기 어려운 시기고 여러분 사기 안 좋은 시기니까 다른 뭐 유튜버 분들처럼 야 그냥 사지마! 그리고 치우거나 아니면 뭐그렇게까쭉다 빼고 견적 내주거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사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영상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시기에 웃는 얼굴로 만나뵙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참고로 자막 생략 너무 길어